언어.. 여기는 언어잖아요 언어? 응 모국어? 응 모국어고 이게 소화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얘들은 그냥 이게 그냥 모국어나 소화나 그냥 언어예요 응응 근데 이 언어는 응. 음. 약간 몸에 음. 음, 약간 이거 뭐라고 하지? 저장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그,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음. 뭔가, 음 언어가 있고 사고가 있다 음, 그러니까 언어가 존재하고 사고가 존재한다? 네. 오 그건 당연히 언어사고로 얘기하는 게 전체 맞아. 전체 맞아. 네. 어? 어 근데 또그 공통점이 또 있어.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어... 언어랑 사고에는 어떤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공통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맞아. 어. 어 지금 네가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 그게 방향은 반대지만, 어쨌든 네. 언어와 사고가 뭐하다는 거야? 뭔가 순차적으로 일어 난다? 그렇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아. 그게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몰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상관관계. 상관이 어, 있다고. 그데 네. 어. 이, 인과는, 인과관계는 다르지만, 원인과 결과는 서로 다르게 보지만, 네. 둘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건둘다 동의하잖아. 전제로 깔았잖아. 네.